아빠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오빠가! 오빠가 좋아! 오빠가 좋아? 네! 그럼 오빠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음... 이상해요 <웃음> 질문이 <웃음> 이상해요? <웃음> 주, <웃음> 질문이 이상해요? 아, 코모! 코모! 코모! 코모! 이뻐요! 아 코모 이뻐요? <웃음> 와... 어? 엄마,